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 자체가 큰 의미가 즉다 써놓은 랜덤한 벌칙입니다. 보니 보니. 자, 이 중에서 창고 나와. 에이! 어마어마한 거 써라. 창고 나어마준비됐어요